이유가 없어. 시멘트 가루 많이 뭐 먹으면서 부지. 고르분 됐어. 금방 치는 금방 끝나겠는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에 장갑을 끼고요 자, 도배풀을 사면 한 면에 아마 한 3개 정도의 도배풀이 필요하다고 하실 거예요 도배풀을 뜯는 거에도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봉투가 긴 부분이 있고 봉투가 짧은 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중에 요 짧은 부분을 잡아요 얘를 잡고 여기를 툭 뜯어요. 툭 뜯어요. 그런 다음에, 바가지에다가 넣고, 이걸 뒤에서부터 짜는 거예요. 앞으로. 최대한. 물은 찬물, 뭐, 뜨거운 물다 있는데, 도배 아저씨 말로는 미지근한 물이 더잘 빨리 녹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물을 부어주는데 처음부터 많이가 아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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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어주고 너무 많이 부어주면 안되고 조금씩 부어주면서 이 농도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부침개 할때 밀가루 반죽에 물 많이 넣으면 밀가루 안되잖아요 이처럼 조금씩 조금씩 물을 부어주면서 농도를 확인을 해요 요즘 풀은 이렇게 다 덩어리가 안지게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저기 옛날 풀들은 덩어리 지는 풀들이 많은데 이렇게 덩어리 안지고 처음부터 약간 생크림 같은 느낌으로 나와서 작업하기가 좀 편한 편이에요. 풀 사는 곳은 그냥 일반 도배집 있잖아요. 동네 도배가게 인터넷으로 사시면 배송비가 붙으니까 아까우니까 동네에 눈 켜고 찾아보면 지물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인테리어 가게나 그런 데 가시면 도배풀은 진짜 싸게 구할 수 있어요. 개당 한 천원? 그래서 동네 지물포나 인테리어 가게 가서 벽면 한면 정도는 한풀세개 정도? 동네 지물포가 가장 좋은 이유가 왜냐면 우리 집을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 아파트인 경우는 몇 평이라고 하면 도배 풀이 몇 얼마나 들고 도배지가 얼마나 드는지 딱딱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대충 뭐 주방이나 방에 붙일 거에큰 방에 붙일 거에요 대략적으로 아셔요 우리 집몇 평인데 어디에 할 거다 이 음, 정도면 된것 같아요 합지라고 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넣고 주르르 웬만큼 흐를 때까지 이거보다 물한번더 넣으시면 아마 합지 하시는데딱 좋을 거예요자 이제 벽지에다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풀칠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도배지를 할 만큼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 올리신 다음에 원래 정배솔이라는 게 있어요 풀칠하는 거 그게 있으면 진짜 빠른데 어디다 제가 보관을 해놨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본드 헤라를 지금 쓰고 있는데 먼저 자, 풀을 넉넉하게 떠요 도배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풀이 의외로 많이 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상단에 놔요 놓고 갖다가 자. 정배설로할때도 마찬가지인데 잘치하셔야 돼요 풀안 모자라게 이게 정배 소리 이거 두 배거든요 그래서 촥촥촥촥더 빨리 되니까 기왕이시면 도배 하실 때한 셀프 한, 한 번이라 하더라도 몇천원 하니까 도배 소를 구매를 해서 하세요 자 이제 요거 반을 접어요 풀하고 풀이 딱두게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지금 비닐이 안보여요 한쪽으로 모아놓고 자, 다시 반에 어딘지 체크를 어느정도 해요 그 다음에 아 여기까지 바르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툭 위에 상단부터 그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풀칠 된쪽까지만 술칠이 안된 쪽은 접으시면 안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당겨와서 생각보다 도배지가 넓어요 제가 작는건지 넉넉하게 발라서 자 이렇게 붙여놨으면 한 10분정도 도배지가 풀을 먹도록 10분정도 놔두시면 되고요고 그 상에 저는 요 모서리 끝에 천장쪽에 지물용 접착제를 붙일지 요 실리콘을 붙일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 풀을 먹은 도배지가 엄청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거운데 얘가 한 번에 딱 붙느냐 안 붙어요 요 벽을 붙여야 되는데 벽이 무거워서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붙긴 붙어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드나 실리콘을 하는데 가끔 개 중에 뭐 친환경 풀뭐 이런 거 쓰신다고 본드 절대 안 돼. 실리콘 절대 안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셔. 한번 해보시면 본드 하시고 실리콘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곧 죽어도 친환경 풀을 하겠다. 그러면 도배지가 나를 덮치는 그런 사건들을 한 100번 이상은 경험을 하셔야 되고 막 입에서 막 욕이 저절로 나와 도배 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곧 죽어서 친환경 본드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내실 생각을 하셔야 돼왜 친환경 풀이 비싸서? 아니 아니 안 붙기 때문에 풀을 진짜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 붙였다가 떨어졌다 붙였다가 떨어졌다를 아저씨들이 고생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친환경포를 고집을 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위에 저 위쪽에는 본드 한번 쭉 바르던지 실리콘 한번 쭉 바르고 도배지를 붙여야 얘가 좀더 단단하게 빠르게 붙일 수 있어요 문을 열고 근데 시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끝쪽이 하면 도배지가 붙었을 때 실리콘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조금 살짝 안으로 더하지 않은 양으로 자 이렇게 실리콘을 쏘면 어제 이제 10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도배지를 붙이는데 자도배지 붙일 때 으, 필요해요. 이게 헤라, 롤러. 헤라로 쑥쑥 붙이고, 롤러로 밀어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무거워서 찢어지지 않게.